매년 봄이 되면 생각나는 거 뭐? 두더리 슥국 쑥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사랑받아 왔는데 어우 야경으로도 먹고 식용으로도 먹잖아 그치?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쑥은 아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랑 간장, 신장 이런 데다 좋다고 해 그럼 이 쑥을 어떻게 맛있게 먹냐? 봄의 졸령사 바다의 영양보공 도다리 봄에 먹는 도다리는 정말 고급죠 저도 사실 도다리 쑥국은 처음입니다. 맛있겠다! 오 쑥이 쑥쑥쑥오 도다리 쑥오 여기 알 알부터 아니? 우와 오아 살도 너무 기대되는데? 음, 쑥향이 거의 안 나고. 음, 와,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되게 향긋한. 아우, 그냥 시원해! 엄청 시원해! <웃음> 어,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뭐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시원함? 나오셔야지. 이거 새로 나온 막걸리. <웃음> 새로 나온 막걸리는 내가 먹어봤죠. 골목식당에서 그 누구지 박유덕이라는 사람 그 대전에 청년몰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백종원 선생이 그거를 아주 그냥 칭찬을 했던 그 막걸리가 드디어 시중 마트에 풀렸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내가 마트를 들어가서 이거를 하나 업어왔지 장수 막걸리인데? <웃음> 아! 이렇게 비싼데 장수 막걸리야! <웃음> 돈 날렸다 <웃음> 아우 막걸리 각이지 이런 얼... 아우 소주 소주도 필요하네 아, 짠! 아, 장수 막걸리야 조금 덜 달다 그래 앗 <웃음> 음. 아, 뜨거 점점까지 되게 피곤했는데 이거 몇 수저 딱 뜨자마자 눈알이 확 뜨이면서 헉, 내 시력이 2.2, 2.2 아니야 2.0, 2.0이 되는 거 같아요 아 눈이 밝아졌어 몽골 사람이야 조기3 k m 뒤에 있는 말의 꼬랑지가 보여 거기에 파리가 빠랑빠랑빠랑 이렇게 나는 것까지 보이는 거지 눈이 좋아졌어